다시마, 다시마하고 오징어 넣고 다시마 쌈할 거야. 이건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음. 다시마가 소금물에절여졌기 때문에 깨끗이 한세번 정도 씻쳐주고 이게 미지근물에한 30분 이렇게 담가놔야 돼. 짠물이 빠져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짠물이 빠진 동안에 다른 걸 해야지. 오이도 깨끗이 씻쳤어요 이게 오이 가시는 칼등으로 이렇게 싹싹 문질러서 히으면은 네, 이건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스카 이렇게 섞까 길게. 좀 길게 썰어야 되거든. 쌓아야 되니까. 굵직하게. 채보다좀 굵게. 당근도 똑같이그 다음에, 파프리카. 반개만 넣으면 돼, 파프리카. 노란 거라고, 빨간 거라고. 파프리카 좀 썰기 맛보드라, 나는. 파프리카 물 나온 거 봐. 그거는 된다 안 잘라도 되아 아깝잖아. 그냥 먹어야지. 오징어 한 마리, 칼집을 이제 어식 어식하게 껍질 안 벗기 할 거야. 오징어는 껍질 있는 게더 맛있어. 되게 크네, 근데. 응, 오징어 크다. 몸통만 파는 건가요, 얘는? 다리 아니야, 목도? 다리도 있어. 몸통만 몸통만 파는 거어 있어?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새우를 해도 돼. 저걸로 똘똘 말거 아니에요, 다시마로? 물이 끓으면 소금을 좀 넣어주고 오징어를 살짝 데쳐서 한 1분 정도 데치면 될것 같아. 1분. 너무 너무 또 많이 데치면 이 허물이 다 벗겨져버려. 그만 데치자. 너무 데치면 질기니까 찬물로 찬물로 이동해 주세요. 딱 알맞게 데쳐졌어. 잘 데쳐졌다. 이 어떻게 썰어야 잘 썰은가 또르라이 말아야 되니 가운데를 눌러서 그 길이로 썰어야겠네 응이 음. 가운데가 칼집이 좀덜넣졌네 여기가 지금 칼집 깊이 넣어야돼아 그렇게 크게 들어가? 응? 몇개안 들어가겠다 이. 조금만 넣어야 되겠네 잘잘하게 하하나에 <웃음> 아, 뭐 이게, 응. 이게 이게 들어간다고? 길게 넣어야 되니까 아니 이게 크게 들어가잖아 응 그럼 하나 더낼까응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돼. 야, 오징어가 싱싱하니까 달다 바로. 이거 조금 뜯어서 먹어 봐 갖고 안 짜면은 되는 거야. 응안 음. 음, 짜. 탱고해. 오징어 넣고 오이? 싸서 잘르고 먹으면 되나? 응. 음, 쉽지. 음, 쉽구만. <웃음> 당근. 파인애플 남은 거 여기 넣어도 되겠다. 파인애플? 여기다가? 음, 아닌가? 안돼, 남의 피맛. 노란 거, 빨간. 거 하나 더 넣을까? 아까 예쁘네. 다시마가 요번에그 별로 좋지가 않아. 왜안 좋아? 응, 쪼가리가 많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야, 조금만 사면 몇만 네. 원이야. 요리 이것도 못하겠어 음. 조금만 사면 몇만원이라니까 음. 너무 두껍게 싸면 응 먹기 나쁘긴 나쁜, 나쁘 한데 두껍나 지금 응. 음? 두꺼워요 이거 이게 또 가운데가 찢어져 버렸냐 미역이 음. 뭐지 그거 베트남 라이스페이퍼 음. 뭔지 알죠 음. 그걸로 싸도 되겠다 근데 다시마가 음. 좋으니까 몸에 다시마그렇게 야채하고 해물하고 먹으면 여러, 골고루 먹는 거잖아 아골딱 좋네 이거는 딱 좋다 이런 것만 있으 얇기도 딱 좋고 이런 음, 것만 있으면 좋은데 짜투리는 그냥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돼사기는다 음. 싸겠네 그래도 응. 음? 사기는다 싸겠어 오징어가 또 많네 <웃음> 여기, 여기 피망이었다 노란 게 너무 노란 걸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아니 노란 것이 더 적지, 응. 응, 음. 저또 썰어야겠네. 안 썰래, 썰기 싫으니까. 이거는 따로 놔둬. 다시마가 부족해, 그만 쌓이야지. 이런 지좀 충분하지 않아? 응, 음,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이제 그만해. 음, 초고추장을 좀 따놔서 아, 깨게 너무 많이 들었나? 음 이게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 이게 그 다시마 오징어 다시마 쌈 이렇게 초고추장 했어요. 이것도 괜찮지 않냐? 음, 우리 먹을 거. 이게 더 이쁘다. 예? 이 배가 배 같네 배 같해 배배배배 배. 배, 배 타고 가는 애들이 <웃음> 이거는 이거는 노란 다시마가 안 들어갔어 배 타고 놀러를 가요 괜찮지음 여기다 <웃음> <이런 것도> 초고추장 <웃음> 어딘가 싸고 남은 거.